좋지? 아주별 잘해요? 안보인가기에는 중성화로 인하여 살이 찌는 바어 응, 응. 근데 나 지금 너무 잘어 모지 재밌어? 멋지. Hehehe <laughs> c h c k c h c k c h c k 너희들도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고 망고야 응? 왜 그래? 순이 패밀리 사랑하시는 구독자님께서 그 채널아트를 만들어주셨어요 와아빠와 채널아트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음. 제가 능력이 음. 안 돼가지고 못 만들었었거든요 음, 아빠도 뭐 만들 줄 몰라 사진으로 그냥 넣어서 채널아트 만들었는데 구독자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yeah. 하나 두개두개두개 두 개. <웃음> 이야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애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기 때네 아. 추억이다 이렇게 배경이 어? 있는 것도 이쁘다 그 고양이 그림 그려져 이거 있는. 거다 고양이 음. 그림이네. 야 고양이 이거 개. 말이 이제 쉬는 것도 재밌겠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걸로다가 지금부터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. 어, 이야. 와. 예쁘다. 우와. 예쁘다. 이야. 우와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와 감사합니다. 예쁘다.